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립센터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드라이브나 마실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바이크로 서울을 둘러보면서 노을이나 야경을 보러가기 좋은 장소 3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첫번째로 서울 안에 있고 두번째로 차, 바이크, 대정교통 모두 접근성이 용이한지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노을이나 야경을 보기 좋은 장소인지를 생각하여 정해보았습니다. 처음 갈 장소는 바로 잠수교인데요. 이 장소는 서초구 쪽에 있는 반포대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대표 마실 장소이긴 하지만 저처럼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는 장소여서 담아보았습니다. 영상과 같이 강남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잠수교를 찍고 가시면 이곳에서 바로 반포대교로 안내하는데요. 이렇게 자유전으로 들어가시면 이태원 가는 길목까지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잠수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포대교를 한번 지나면서 천천히 드라이브하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한번에 가시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유턴에서 들어가시면 잠수교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표시를 잘 보고 따라가시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짜 이름 그대로 한강이랑 높이가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다 잠길 정도로 올라와서 잠수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처음 제가 서울 올라와서 잠수교를 보았을 때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부산의 광안대교랑 좀 비슷한데 광안대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잠수교는 각길에 주차를 잠시 할수 있는데요. 항상 차들이랑 오토바이 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 주차를 제대로 하고 구경을 하고 싶으시면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잠수교나 세빛섬 등을 천천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한 부분이라 확실히 이쁘게 찍힌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잠수교는 불빛이 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드라이브 하기도 좋습니다 저도 잠수교를 구경을 좀 하다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담으로 이어서 간 곳은 바로 낙상공원인데요이 장소는 종로구 쪽에 위치해 있고 4호선 해어역이랑 6호선 상신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한 곳인데요 저희 집 쪽에서 출발하면 태양과 DDP를 격려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특히 노을 질 때도 이쁘고 야경도 만만치 않게 이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낙상공원은 내부로 들어가면 전망대가 3곳이 있고 중앙광장과 놀이마당 등이 있는 적당한 규모의 산책로입니다. 전체적인 뷰는 자연과 옛 돌벽들이 쌓여있고 그 빛으로 보이는 서울의 건물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차는 낙상공원 주차장을 검색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오토바이로 가시는 분들은 뒤에 놀이광장 쪽을 찍고 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놀이광장 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로 놀이광장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으셔서 한바퀴 돌아보면 자연도 많이 볼수 있고 이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커플, 친구, 누구와 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걷기 좋은 신발은 필수일 것 같아요 또 주위에 찾아보면 루프탑, 카페 같은 곳도 많아서 또좀 걷다가 힘들면 은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크 세팅으로 낙상공원을 한 바퀴 걸었더니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다음 복지지로 출발했는데 일몰이 절정인 시간이라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침 동작대교를 지나고 있어서 잠시 멈춰서 동작대교에서 한강을 구경했습니다. 와 진짜 지기네요. 빨려 들어갑니다. 아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용양봉 저장공원입니다. 이 장소는 봉작구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역으로는 9호선 노들역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한강대교가 있으니 거기를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작은 공원 같은 느낌의 장소인데요.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고 그 밑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뷰가 일품입니다. 저는 도심 속 자연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생각 많을 때 여기 와서 멍때리면서 앉아있으면 왠지 모르게 힐링될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밑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나 반려견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이곳에다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무료 주차인데 자리가 막 많진 않고 항상 차가 많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시계를잘 맞춰서 오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바로 밑에 더 한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노을과 야경 맛집을 저와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풍경과 야경 보는 것도 좋아해서 꽤 자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장소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립산타였습니다 안녕